제가 또 좋은 기회로 랩스 화보를 찍게 됐습니다. 좀좀 오래 됐어요. 좀, 좀 오래 됐는데 좀또 이렇게 단독으로 찍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한번 멋있게 이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다가요. 까지좀 짧게 해보는데요활동이 끝난지 좀 시간이 돼서 머리색도 많이 빠지고 뿌리도 자라고 그랬어가지고 랩스 화보를 위해서 이 스타일의 체인지도 좀 줘봤습니다 어, 다 진짜 어려운데, 저는 그민소매를 참, 그, 고르겠습니다. 민소매... <웃음> 그, 열심히, 대기실에서 푸쉬업 하고. <웃음> <웃음> 부끄럽게. 맵 네, 찍으세요. 이번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맵스와 함께하게 되는데, 어, 사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앞으로의 저희의 행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맵스, 화이팅!